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파란색 헬멧을 쓰고 시리즈가 나올때마다 파란색 팬티만 고집하는 파란색 단벌신사에 잡초 하나 밟지 못할 것 같은 표정으로 총알을 죄다 피해다니며 적군이 죽는 그 순간에도 무표정을 유지하는 그 남자 아니 로봇이라고 해야하나? 오늘은 롱맨이 왜 파란색을 고집하며 롱맨의 탄생은 어떤 미화가 있었는지 미국에는 왜또 메가맨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숨겨진 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롱맨의 탄생을 알기 위해서 캡콤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 짚고 가야 하는데요 캡콤의 전체 역사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캡콤이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1980년대로 넘어가 봅니다 초창기 시절의 캡콤은 리틀리그나 피버 찬스와 같은 코인으로 하는 게임이나 오락실용 마르가스1942 마개촌을 내놓는 등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콘솔계의 위대한 축포를 날린 가정용 콘솔인 닌텐도 페미콤이 1983년 7월에 발매되고 나서 캡콤은 가정용 게임으로 시장을 돌리게 됩니다. 1986년 캡콤은 마계총과 전장의 늑대를 페미콤으로 출시하지만 사실 마계총과 전장의 늑대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먼저 발매되었고 그 후에 페미콤으로 이식된 작품에 불과했죠. 그래서 캡콤은 자기들만의 오리지널 게임 프랜차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가정용 게임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롱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캡콤을 만들게 해주었던 가족용 게임의 첫 작품이자 기념비 같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롱맨하면 역시 이나온의 케이지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은 캡콤을 퇴사하더니 마이트 넘버 9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커리어가 한순간에 박살이 난 롱맨의 아버지라는 이나온의 케이지는 사실 처음부터 롱맨의 탄생에는 아주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나온의 케이지가 롱맨 1부터 캐릭터 디자이너로 개발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롱맨의 스토리, 시스템, 캐릭터 방향성은 현재는 게임 사람을 떠난 기획자이자 게임 디자이너였던 기타무라 아키라가 대부분 정립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2011년 애니메이션 빅 오의 만화판 작가이자 롱맨 메가믹스의 작가로 알려진 아리가이토시가 편찬한 롱맨 매니아 콜렉션이라는 잡지에서 기타무라 아키라의 개발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키타무라는 캡콤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했었지만 게임 설계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낀 탓에 게임기획팀으로 부서 소속을 변경한 뒤로 게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많은 학습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민 끝에 롱맨1을 위한 적의 배치와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교적 약한 적이 있는 구간은 적을 셋 또는 네수로 다수 배치하고 일부 지형의 경우 지형의 단차를 조금씩 조절하며 적군은 비교적 단순한 패턴으로 공격하도록 설계하여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설계된 롱맨1의 난이도는 매우 어려웠지만 스테이지 끝무렵에 마주하는 적은 매우 쉽게 설계한다는 것 또한 규칙에 포함하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기타무라는 이러한 난이도의 예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는 적은 점프하면서 버스터를 날려야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나는 적은 총알을 회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점점 난이도가 상행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보고 계신 플레이 화면을 볼때왜 롱맨의 난이도가 그렇게 괴라 맞았는지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죠 기타무라는 이렇게 난이도를 설계했던 이유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초기에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막바지에 쉬워지는 것은 롱맨의 난이도에 대한 부드러운 인상을 어느 정도 구축하기 위함이었고 어려운 구간을 넘어갈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게이머들에게 성취감으로 남길 바랬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테이지 및 난이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립될 무렵 캐릭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롱맨은 철한 아톰이라는 만화 캐릭터를 게임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게임이었지만 라이선스 취득 불가로 인해 대체된 캐릭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산된 아톰을 대신하여 롱맨을 기획할 때 신조인간 캐산 타임복한 키카이더 가면라이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당시 개발 프로그래머이자 현재 캡콤 R&D 수장을 맡고 있는 마츠시마 노부유키가 보스를 클리어할 때 무기를 빼앗는다는 설정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일본에서 1976년부터 77년까지 도쿄 12채널에서 방영되었던 특수 촬영물인 닌자캡터의 복장과 무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초기 개발 당시 롱맨이 스테이지 클리어 직후 보스의 무기를 흡수하게 될 경우 헬멧의 모양이 바뀌는 디자인으로 기획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개발이 무산되어 no. 안타까웠다고 하죠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롱맨11에서 이러한 설정이 완벽히 구현이 되었으니 롱맨11이 어떻게 보면 롱맨1의 초기 캐릭터 설정을 회귀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여담으로 롱맨의 캐릭터인 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인 캔디와 비슷한 곱슬머리로 기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야로큰롤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포니테일 아니겠냐? 라는 선배 개발자의 말에 동의하여 포니테일로 변경했다고 키타무라는 전합니다 롱맨의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8명의 보스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롱맨1의 경우에는 6명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움직임을 봉쇄하는 무기를 지닌 7번째 보스인 본드맨이 기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카트리지 용량의 한계로 인해 시도도 해보기 전에 무산되었고 no. 촉박한 개발 시간 등 여건상 6명 밖에 등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무라는 롱맨1부터 개발이 완성된 보스들에게 개발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롱맨 앤 포르테의 경우 롱맨 시리즈의 모든 보스와 캐릭터 넘버링이 들어있는 시리가 오브젝트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롱맨 와일리 등을 제외한 보스의 숫자체계가 실제 개발 순서와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키타무라도 보스와 약점 무기의 연동은 롱맨 1과 롱맨 2에서도 잘 구현되지 않았기에 조금은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롱맨 1 이후 롱맨 2 개발 당시 무기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우선적으로 계획한 후 보스 캐릭터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퀵맨의 스테이지를 클리어 후 얻게 되는 퀵부메랑의 경우 메탈맨의 약점 무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메탈맨의 보스 특성상 일정 거리에 근접하거나 공격 버튼을 누를 때 때마다 감지하여 이에 반응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퀵부메랑의 경우 롱맨2에서 유일하게 공격버튼을 떼지 않고 누르고만 있어도 공격이 가능한 무기인데 메탈맨의 일정 유효거리에서 퀵부메랑을 사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한데요 제가 수십번 뒤져가며 만든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또는 기능적인 요소를 힌트로 남겨 게이머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키타무르가 의도적으로 구상한 기획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 메탈맨은 퀵부메랑 말고 본인의 무기인 메탈블레이드 단두 방으로 끔살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히든 요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키타무라의 설계였으며 심지어 메탈맨 공식 설정에서도 메탈블레이드의 날이 너무 잘 먹히는 탓에 본인도 깜짝하면 비명횡 할수 있다는 얘기가 적혀있죠 기타무라는 그 외에도 메카닉으로 구성된 로봇 액션 게임에도 철학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액션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액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었지만 롱맨만의 넓은 세계관과 이야기를 어떻게든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로봇에게도 감정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주관성을 갖고 있다는 설정을 당시에는 게임의 한계로 인해 모두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페미콤 롱맨 1의 매뉴얼에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집 곳곳에 붙여놓는 포스터처럼 어느 한 공간에 붙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그 많은 설정을 두고도 왜롱맨을 하필이면 파란색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순 없는데요 기타무라에 따르면 사실 롱맨은 파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설정하려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스테이지 클리어 이후에 얻는 무기의 색깔이 더욱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초색으로 흰색이 가장 도드라져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만 8비트 특성상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의 선명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차선책이었던 두 가지 색조의 파란색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고 회상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파란색 이외의 색깔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롱맨입니다만 독자의 많은 상상력을 고려하여 색의 조화까지 구사하려 했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나운의 케이지 키타무라키라를 포함한 6명의 개발진은 롱맨1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1987년 12월 17일 북미에서는 3일 뒤인 12월 20일에 발매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북미에서는 기존의 롱맨 대신 메가맨이라는 엉뚱한 명칭으로 발매하게 됩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당시 캡콤의 영업 부사장이었던 조셉 모리치로 2011년 12월 21일 세가 16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많은 팬들이 롱맨이 록큰롤이라는 음악적 맥락에서 따온 이름으로 인해 롱맨이라는 이미지가 맞지 않아서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셉 모리치는 이를 단번에 부정하고 단지 롱맨보다 조금 더 마초적인 메가맨이라는 이름이 미국 시장에 더잘 먹힐 것 같다는 의미에서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합니다만 실제로 1993년 11월 게임 플레이어 매거진에서 언급한 인터뷰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롱맨이라는 이름을 매우 싫어했다고 하니 어찌 보면 개인적인 의도가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긴 미국 게이머 입장에서는 왜돌땡이만 줄창 던지는 거치민이 롱맨이 아니냐 에 대한 의구심을 한동안 품었다고 하니 말하지 못할 사연이 미국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히 큰 모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롱맨의 비화를 알아보면서 클래식 롱맨이 남기고자 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요소만이 아닌 많은 고민 끝에 완성한 롱맨만의 시스템과 캐릭터와 철학이 앞으로의 시리즈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개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나올 롱맨 시리즈의 번영과 롱맨 X9의 기대를 위해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심플프로덕션의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